치밀 거야 이러면서 이러면서 걷는 거죠. 아네네 알겠어요, 쯤. 네 네. 이, 이, 이 다리가 네. 그렇게, <웃음> 걷는 <웃음> 그렇게 걷는 거였나나뼛 아프다 이러면서 치밀 이러면서 네. 걷는 게 이렇게 톡톡톡 치밀한 사람데아이 걸음걸이를 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. 네 네. 네땅 네. 이제 비가 안 했던 땅에 비가 이렇게 내질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저는 이제 비가 여기 땅에 내면 이제 네 턱, 턱, 턱 이렇게 피잖아요. 우 와! 아 이게 그런 그걸 그린 거예요, 지금 자연이? 네. <웃음> 아 그랬구나. 너무 어려웠어요 자연이. 어 수줍 네. 이해가요. 그림 때문에. 네. 네. <웃음> 팀장. <웃음> <웃음> 와. <웃음> 네. 이 선수의 까칠한 걸음걸이라고 생각하시면.